것들이 시장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하고 전략하고 그 구체적으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보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어, 개인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처음 참여를 해봐요. 제가 특강이나 이제 사회 발표를 나가도 이제 저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거에 많이 나가봤는데 지금 저만해도 제가 당사자였으면 굉장히 도 많이 될것 같더라고 특허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상품 고도화라든지 마지막 투자라든지 되게 유용하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어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태그민턴제가 조사한 것들은 어 핸들러나 스피드민턴이나 프리테니스 같은 유사한 뉴스포츠 뉴, 뉴 종목이 있었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스피드민턴이 그래도 가장 제가 봤을 때 유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사전에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어. 다른 종목도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고요. 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두개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사실 기존에 해본호 전공도 하셨고 협회 많은 활동 하셔가지고 지도자 등록이라든지 협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 창경궁이나 뭐 경복궁 이런데가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국내 국외 다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타겟은 저는 제가 맘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대전 세종하고에서 사업자 공동체를 300명 정도 저희가 사업자 모임을 하거든요. 타겟은 원래 타겟은 좁을수록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을 할 때는 뭐 영유아 청소년이라든지 뭐 시니어층이라든지 주부층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골고루 사실 마케팅할 때 타겟별로 좀 맞춤형 마케팅을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공하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긴 한데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제 연령층이 좀 젊은 밴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기는 하지만 밴드나 아니면 카페라고 불리는 커뮤니티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사실은 이렇게 아직 스타트업 기업이고 새로 시작하는 번계 때문에 직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내지는 두 명, 세명 선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내부 직원을 늘리셔서 고정비를 늘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들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고정비도 줄이면서 좀더 넓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통 마케팅 강의 들으면 어 지금 대세는 네이버다, 네이버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보라든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지금 대상층 자체가 뭐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은 대상으로 네이버가 맞고요. 또 해외시장까지 노리고 계시다고 하면 구글까지 볼수 있겠고 또 사실 시니어층 같은 경우는 아쉽 50대 이상은 여기 계신 분들도 50대 이상 계신 것 같은데 다음 포털을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뭐 네이버보다는 내가 연령이나 특성에 맞는 어 대상에 따라서 구글이라든지 다음 포털까지도 같이 좀어 정보나 마케팅을 전략 세울 때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따로 준비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추가로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태극민턴이랑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 어,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 10대들이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10대들의 약간 점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0대 이상이 들 유튜브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검색을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태국인턴처럼 경기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좀활동성 있는 것들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더 짧은 시간에 전달력이 더 크다. 뭐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체 채널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도 좋고, 이제 파워 블로그라고 했었잖아요. 파워 유튜브들 이제 섭외하셔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확산시키면 국내외 타겟 친구도 잡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디자인 쪽에서 캐릭터 제작 나왔는데, 저는 캐릭터 제작에 대해 되게 긍정적이고요. 또 앞으로 태국님 턴뿐 아니라 그 캐릭터가 잘 이제, 고도화가 되면은, 그 캐릭터로도 사실 사업화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제가, 오늘 박희범 대표님. 분...